그 아, 아침부터 그 실례합니다. 여러분들은 세월입 네. 받아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1년 음. 모두 고생했습니다. 2022년에도 제 영상 봐주시고 음.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Got the